저의 다짐과 함께 사연 남깁니다. 내가 다시 주식을 한다면 어리석게도 많은 돈을 밀어넣진 않겠습니다. 그리고 1억 천금을 벌수 있으리라는 허황된 꿈도 꾸지 않겠습니다. 막연히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매소해놓고 마음 졸이며 잠도 못 자는 바보가 되지 않겠습니다. 마지막 남은 전세금마저도 몰아넣고 집 없이 방황하는 철량한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다. 또응금회복한답시고빚까지 내어 쫓겨다니는 당랑자가 되지 않겠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에게 슬픈 사실을 얘기한다며 온 가족이 울고불고 울고 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주식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을 멀리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. 몸도 마음도 황폐화 시켜버리는 사막 같은 주식시장에 절대로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. 전 주식을 4년 정도 했습니다.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큰 돈을 벌었죠. 그러나 돈 벌기는 잠깐. 계속 손실을 보고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. 빚만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월급으로 5년은 갚아야 하는 상황이니 더 이상 돈 빌려서 한다는 게 이제는 겁도 나고 사실 자신감이 없습니다. 처음 주식할 때는 정말 부자 아빠가 되고 싶었고 인생을 넉넉하게 살고 싶었는데 재물복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없었나 봅니다. 그동안 너무 돈만 쫓아서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너무 큽니다. 지금 전 너무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. 그동안의 세월을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바보였다는 것이 돈 잃은 것보다 더 저를 괴롭히던군요. 전 아직 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40대 초반이고 회사는 안정된 회사에 다니고 있죠. 빚을 다 갚을 때쯤에는 45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. 사실 회사 생활만 해도 약간의 풍족한 생활은 가능했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돈 욕심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. 전 요즘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그래 젊은 시절 사업하다 몇억 날려 먹었다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. 와이프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훨씬 더 들어 탕진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. 요즘 시장을 보면 더 이상의 주식투자는 위험하다 보입니다. 전 그래도 직장 때문에 버티는 것이죠. 당장 몇 년은 좀 고생스럽겠지만 10년 앞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 믿고 와이프에게 약속했습니다. 다시 생활은 안정될 것이고 주위 직장 동료보다는 못해도 최소한 당당한 남편이 되겠다고 말이죠. 앞으로는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진급도 더 해야 될것 같고 새로운 생활에 출발을 할 생각입니다. 물론 지금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. 지난 날에 대한 후회로 밤잠을 설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. 이곳 주직 실패 사연들을 보면 좋은 와이프 분들을 만나 와이프에게 감사하다는 내용들을 종종 본것 같습니다. 저 또한 그러합니다. 밤잠 설칠 때면 같이 앉아고 옆에서 말풍무가 되어주는 나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월세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13년을 고생한 아내. 조금 나은 생활을 보장해주나 했더니 그 시간도 무척 짧았군요 다시 처음부터라는 생각에 좌절도 할수 있었지만 아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.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호화를 누리는 것을 즐겼냐면서요. 본인도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어 편하니 걱정 말라고 해줍니다. 제 마음은 다른 집 사모님들처럼 피부관리샵도 끊어주고 싶고 가방도 명품으로 한두 개씩은 사주고 싶었다고 하니 피직 웃으면서 그럼 10년 후에 피부관리샵 두개 끊어주고 가방도 두개더 사달랍니다.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재물복보다는 오히려 처복이나 형제복, 부모복, 친구복 등이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. 양주는 안 마시더라도 소주를 마시더라도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줄 부모님과 형제, 친구, 그리고 아내가 있다면 쓸쓸한 양주 먹는 자리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행스럽게도 전 인복은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는 일에 충실할 수가 있게 되고 정신을 바로 차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수많은 실패자분들 지금 실패자가 결코 영원한 실패자는 아닙니다.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은 내심 들지만 이런 말씀이 조금이나마 주식 실패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께 위로가 될수 있었음 합니다. 한푼두푼 푼 저축하시고 가족과 친구 회사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그런 생활에 충실하게 될수 있다면 그것 또한 주식으로 몇 십억 벌은 것 보다 더가어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. 저도 아직 정신을 완전히 차린 것은 아니지만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끝으로 성공담으로 사연 같은 거 보내고 싶었던 실패담으로 두운 남겨드립니다.